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 유저 여러분 메이플에서 평균을 담당하고 있는 스카니아 서버 보호마스터 화산족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레벨별 물은 데이터를 보면서 그 차이의 원인을 알아보고 중인권 유저의 스펙을 보며 스펙업의 과정을 둘러보겠습니다 메이플스토리의 수많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세면 게임 중독 약하면 허접이고 오직 나만이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은 마일스토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균형잡힌 게임 생활을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사람들, 스펙이 영원히 똑같지 않습니다. 사냥을 하면서 레벨도 오르고 돈도 벌잖아요. 자기가 45층일 때는 47층만 돼도 게임 중독자라고 하고는 자기가 47층이 되면은 막 49층으로 기준을 바꿉니다. 이렇게 계속 변하긴 하지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이 기준선 이거는 템 세팅이나 스펙업을 할 때도 드러납니다. 뭐, 뭐 이건 나한테 뭐 적당해. 와 저런 걸 쓰네. 에이 적당 걸왜 써. 이런 식으로요. 유저 1000명이 있으면 이 기준선도 1000개겠죠 아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몰리는 구간이 있어요 메이플 유저 10만명한테 템 세팅을 맡긴다고 해서 10만개의 템 세팅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당연히 아이템 조합이 같다고 같은 아이템이란 건 아니고 추업은 같은 6 0급이더라도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잠재능력을 더 돌리는 사람이 있고 별을 다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누가 봐도 와 소리 나오는 완벽한 아이템 뭐이를테면 스타포스 22성의 쌍레 유효 6줄 고초 많인 이상 서버별 시세나 만든 시기, 그리고 각자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같은 스펙이더라도 아이템 정보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이랑 스펙은 그렇게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bj분들처럼 맥댐 뜨는 사람들이 세팅이 아니라 메이플 좀 하는 옆자리 친구랑 같은 세팅을 하려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야너 메이플 스펙이 어떻게 돼? 이렇게요. 그러면 은 어 나는 레벨 230이고 유니언은 6000이고 무릉은 42층이야. 이런 애들이 많지. 어 나는 레벨 270이고 유니언은 8400이고 무릉은 56층이야. 이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재행 먹고 사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랭킹에 나오는 메이플스토리 캐릭터 수가 거의 6천만 개가 됩니다. 그런데 유니언 8천 넣는 사람들은 4천 명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상위 0.01%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캐릭터 수가 5,800만개지 유저 수가 5,800만명이란 건 아닙니다 그랬으면 동작 100만 찍었어야죠 메이플 절친 캐릭터 5,800만개를 레벨별로 보면 이래요 각각 1, 100, 140, 170, 190 등등으로 나눴어요 이중에서 옛날에 하다 접으신 분들, 그리고 저희가 키우는 부캐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메린이들을 전부 201 이하라고 치고 200이 이상만 실제로 게임하는 인구수라고 치면 200이 이상은 전체 캐릭터의 상위 2%입니다 이 2% 120만명도 아직 좀 많은데요 한문을 레벨에 따라 나눠보겠습니다 왜냐면은 하 부캐들도 추천나 레일런 가는 경우는 꽤 있고 이 영상의 목적은 메이플 좀 했다는 사람들이 분포를 보는 거니까요 다시 여기서 상위 10%인 225에서 자르겠습니다 225 이상인 캐릭터는 12만명이고 전체의 0.2%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유니언 집계가 안되는 유니언 500 이하 그리고 무릉 비교의 의미가 없는 무릉 30층 이하 이렇게 4만명을 제외하고 8만명이 나왔는데요. 메이플 전체 캐릭터 중에는 무려 상위 0.15%입니다. 여기서 한번 그들만의 리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캐릭터들을 그림에다가 점으로 표시해봤습니다. 가로축이 유니온 레벨이고 세로축이 무릉도장 최고 기록이에요. 아, 무릉도장 기록은 2주가 지나면 사라져가지고 제가 따로 모아놓은 걸 썼습니다. 그래서 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만 봐서는 유니온 레벨이 높으면 무릉층 수가 올라가는구나 아 유니온을 올려야겠어 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레벨별 구간으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25 이상 230 이하 35,000명입니다 왼쪽 아래에 몰려있는게 보이죠 유니온 8 0 0 0 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대부분 3에서 6 0 0 0사이에요 그리고 무릉은 45층 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 막 사시, 35층에서 42, 43층 제가 225를 막 찍었을때 물은 40층에 유니온 3000정도였습니다. 작년에 황금논만 이벤트를 했었는데 60을 넘는 캐릭터가 많지 않아서 부랴부랴 만들어서 은마트로 유니온을 5천까지 올렸었습니다. 유니온을 올리고 아르카나 신분을 조금 올렸더니 물은 40층에서 42천 스펙으로 올랐어요. 사냥을 안해서 돈도 안 모였고 템 스펙이 따로 올라간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림에서 3 0대에는물은 기록이 되게 위아래로 넓게 퍼져있는데 6천대에는 상대적으로 좁게 퍼져 있습니다. 유니온 6천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링크 스킬도 완성하고 효과가 좋은 유니온 공격대원도 챙기고 무엇보다 점령지가 열리면서 크뎀 20%랑 보궁 40% 챙기는 게 매우 큰 스펙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왼쪽에 계신 분들은 유니온을 올리면서 오른쪽 위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유니온을 정말 빨리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평소에는 부담되는 게 사실이니까 이런 이벤트를 이용하면 좋겠죠. 미리 60일 찍어두시면 편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230일 이상, 2 4 2야 31500명입니다. 제가 지금 속해있는 구간이고, 초록색 원이 제가 있는 곳입니다. 짙은 부분이 유니언 6천에 조금 더 가까워졌고, 8천도 좀 선명해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40층을 넘고, 보통 40에서 45층이에요. 230 이상인 사람들은 대부분 아르카나 포스뽕을 받아서 모라스를 얻은 포스 570 이상입니다. 포스가 540이 안되면은, 흑숲이나 서리번개의 숲에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230을 찍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도 225찍 후에는 흑숲에서 사냥을 했고 227까지 0 여기서 사냥을 하다가 포스 540 찍고 동굴 윗길로 사냥터를 바꿨어요. 그런데 제가 스펙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드랍템을 또 끼면 은 원킬이 안나더라고요. 포스범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사냥 스펙을 올리려고 이때 은월도200 찍고 엠블렘이 방무밖에 없어가지고 사냥하려고 실버 엠블렘 공포 달아서 만들고 큐브를 사서 보조를 좀 올렸더니 드라템을 끼고 원킬이 났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모라스에 도착할 때는 아케인 포스가 600 중반이 되곤 합니다. 235를 넘으면 7에서 800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의 캐릭터들은 230 미만 캐릭터들보다 적어도 주 스탯이 2에서 3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다시 230 미만의 무룡을 보시면은 45층 이상이 거의 없는데 반해서 230대가 되면 갑자기 45층 이상이 많이 생깁니다 45층의 벽이 깨진 요인들 중 하나가 이 스탯의 상상도 있겠지만 랩차 대감도 있는데요 41에서 45층에 나오는 얘네는 레벨이 220이라서 저희가 225만 넘으면 데미지가 20% 더 들어가는데 46층부터 50층에 나오는 얘네는 레벨이 230이에요 그래서 230이 안되면 데미지가 줄어들고 235가 넘어야 덴벅 20%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벨이 낮으면 무릉층수가 낮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2 4 0일 이상 255 이하 14000명입니다 지금 메이플에서 뿌리는 이 태풍 성장의 비약으로 커버가 안되는 공식적으로 메이플이 인정하는 고렙 구간이에요 한눈에 봐도 느낌이 다릅니다 유니온 6000이하가 거의 없고 8000 이상도 엄청 선명해졌어요 무릉은 44층에서 49층이 대부분입니다 저 구간에만 60% 감속해 있어요 아 그런데 레벨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니냐 240대랑 250대랑 같냐 아, 하실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무릉을 잘안 하실 것 같은 40층 이하에서만 차이가 나고 45층 이상 은 거의 비슷하게 구포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합쳐도 될것 같아서 하나로 했습니다 주황색이 더 많이 보이는 거는 레이어가 위에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2 5 0조 이상 천상계죠 스토리 다 보고도 레벨업을 즐기시는 분들 890명입니다 무릉 50층 주변이 많고 대부분 유니어 8천입니다 우르스에서 가끔 말도 안 되는 속도가 나와서 검색해보면 이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국간별로 이미지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데이터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만드는 영상이라 수요도 보고요. 그리고 그뭐 원하는 자료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레벨이랑 스펙이랑 비례한다. 당연한 말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사냥으로 레벨만 오르는 게 아니라 돈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230대 유저가 아르카나에서 한마리당3 5 0 0메소 먹으면 한시간에 3000만 정도 먹고 10시간에 1억을 하니까 뭐 240까지 35메소를 먹습니다. 240대 유저가 1.4마리를 3 잡으면서 신전에서 레벨 1을 올리는데 뭐 경구, 경부, 혈반, 이골 등등 다 챙겨서 20시간이 넘게 올립니다. 개인차이는 있겠지만 뭐 마리당 6천메소만 먹어도 1을 올리는데 메소만 해도 16억 메소에 잼스톤 다른것까지 먹어요 230인 사람이 240 찍는 동안 꾸준히 1퀘를 해서 이걸 다 심볼에 넣었으면 심볼 1억당 1억을 잡아도 주스탯이 3천이 오릅니다 240, 250은 하루 이틀만에 찍는 레벨이 아니니까 1퀘를더 많이 할거고 이렇게 하다보면 아케이 보스를 천 넘게 찍겠죠 여기까지의 결론은 레벨이 낮으면 무릉층수 낮을 수 밖에 없으니까 템을 맞추는 목적을 무릉에 두지 말고 사냥에 두는게 좋다 입니다. 레벨이 오르면 무릉층수는 따라오게 돼있어요 아직 230이 안되고 무릉층수가 43층이 안되는 분들을 위해 2 3 1레벨의 유니온 6000 무릉 43층인 제 스펙을 보여드리고 레벨업하면서 보는 톤으로 템을 맞추면 언제 제 목표에 도착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기 보조 엠블렘 하트를 볼게요. 무기는 스페셜 아이템 피방 앱소이고요 이걸 사냥용으로만 바꿔도 30억 보스용으로 바꾸면 대공은 써야 쓸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무기, 사냥용으로는 진짜 좋은데 언제가는 보공으로 바꿔야겠죠? 일단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위는 어, 저는 마음에 듭니다. 따로 건드릴 건안 보여요. 건드릴 엄두가 안 나는 것도 맞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교불 에디큐브 싸게 팔아요 하는 사람 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보조를 좀 돌리는 정도겠죠. 다음은 방어구 카루타 3세트입니다. 딱 봐도 별이 몇개 부족하고 모자는 윗잠이 좀 많이 모자라죠. 15성은 이벤트 때 2억에 올린다고 치고 나머지 부위도 17성 보내는데 5억 잡으면 합해서 12억. 그리고 큐브는 기약 없으니까 알파. 다음은 견장, 장갑, 망토, 신발입니다. 견장은 에디마선물로될것 같지만 사실 놀근작이 제대로 안됐어요. 더 이상 소자하지 않고 언젠가 여유되면 아예 다른걸 살려고 하는데 일단 빼겠습니다. 그리고 장갑, 장갑은 별도 없고 추억도 별로예요 윗잠은 무조건 크뎀을 써야되고 에디 도트준을 써야되니까 40억 잡고 새로 맞춰야됩니다. 망토는 무난해서 17산만 달면 되겠네요. 7억 잡고 어, 신발은 에디를 좀 돌려주고 싶긴한데 일단 별만 계산하면 7억이에요. 합하면 40억 더하기 14억 플러스 알파 다음은 반지입니다. 텐네브리스는 지금 이대로 완벽하고 결반도 좋습니다. 고피아는 에디도 아쉽고 공격력도 이밖에 안됩니다. 고피아에는 보통 악공작을 하는데요 제가 적을 맞출때 돈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서 주운 작을 했어요. 이미 14성을 찍었으니까 이노센트 밀기는 아고 아크이노하고 황망에다가 압공 3장 하면 3억 정도 들겠네요. 그리고 주얼링 이번에 나온 딥다크링을 살까 고민했었는데 저는 그냥 돈 모아서 17성 마이링을 하나 살려고 합니다. 20억 정도로요. 다음은 다른 장신구 부위입니다. 목걸이는 피도미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언젠간 파편작 도미를 사야겠죠. 그럼 기본 80억 정도 하더라고요. 얼장 제 기준에서 이걸 평생 쓸것 같습니다 이거보다더 높은 거는 어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눈장은 블랙핑 마크를 먹으면 이벤트로 받은 카피마를 토드에서 쓰려고 지금 뭐 장인의 큐브 남으면 여기다가 돌려서 덱스를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귀걸이는 이대로 17성 달면 될것 같고 벨트는 에디션에 있는 거 사서 토드를 해야 돼요 별도 달아야 되니까 뭐 합쳐서 15억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혼테일의 목걸이는 드랍입니다 그리고 얼장이랑 귀걸이도 드랍을 쓰고 있어요 쌍매일 카프를 하나 사고 싶긴 한데 그걸 사려면 20억 정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팩장비입니다. 저는 툭팩공항할 능력은 안되고 그냥 팩공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장당 8천만 하고 하나는 완작이 돼있으니까 17장 해서 14억 정도 들겠네요. 이렇게 다 하면 계산, 대충 계산해도 300억 풀매 한 번입니다. 230에서 240 치는데 30억 240에서 250 치는데 170억 잡고 100억이 부족해요. 뭐255 찍다보면 벌수 있겠죠 아 그리고 심볼업도 해야 됩니다 제 기준으로 심볼, 만렙을 다 찍으려면 60억이 더 필요합니다 255대 못하고 어 좀더 레벨업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결론은 메이플은 성장형 게임이고 레벨업을 하다보면 스펙업은 따라온다 레벨 낮으면 무릉 충수 안나온다고 슬퍼하지 말자 입니다 충수 안나온다고 얼마더 질러야 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사냥에 도움되는 장비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댓글로 다른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은 다음번에는 메이플 월드에서 몇 퍼센트의 캐릭터가 아이눈을 했을까라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